안녕하세요. <웃음> 이쪽으로 앉으시고요. 잘 지냈어요? 아 네, 네. 너무 잘 지냈어요. <웃음> 네. 얼굴 한번 볼까요? 네. 음, 네. 아 좋습니다. 잘 빠지고 있네요. 이제 수술한 얼마 됐죠? 이제 2년 됐어요. 음, 이게 이제 원래 상태였고, 네. 여기 뼈들이 이렇게 중계 들어요. 뼈가 전체적으로 두께가 확 어... 없어졌죠. 네. 음... 저는 완전히 다 붙어서. 네.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다 네. 생각해도 어 되도록이면 딱딱한 걸 많이 먹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근육이 두꺼워지니까 너무 딱딱한 건 많이 쉽지만 네. 보톡스 많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아, 네. 얼굴이 원하면 벽하니까 네. 나중에 약간 늘어지고 그러면 리프팅하러 네 알겠습니다 <웃음> 네네.